이제 셀 너비만큼 공백을 주려면 셀 서식에서 별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A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열의 너비를 키우면 A와 점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해 보시면 A가 글자기 때문에 글자를 대신하는 골뱅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공백 앞에 별을 썼습니다 이제 공백 대신에 하트를 넣고 싶다면 한글자음 미음 한자 키를 눌러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넣고 확인을 하시면 빈 공간 빈 공간을 원하는 특수문자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을 때는 별을 쓰시고 원하는 문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글자가 숫자라면 골뱅이 대신 0이나 지표준, 샵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죠 이제 여기에서 숫자를 써 주시면 원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숫자든 문자든 모두 나오게 정의하고 싶다면 처음이 양수죠. 컨트롤 C 세미콜론을 찍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음수가 됩니다. 컨트롤 V 다시 세미콜론을 찍으면 이제는 0이 됩니다. 컨트롤 V 마지막에는 문자이기 때문에 컨트롤 V 해주시고 0을 골뱅이로 바꾸시면 숫자든 문자든 빈 공간은 하트로 채우게 됩니다 확인 그럼 숫자를 적어도 되고 문자를 적어도 됩니다 이제 만약에 양수는 별로 하고 싶다면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 별을 해주시고 음수는 폭이 비어 있는 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0일 때는 속이 빈 사각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숫자를 양수를 적을 때는 속이 채워진 별 음수를 적을 때는 속이 비어 있는 별그 다음 0을 적을 때는 속이 비어 있는 사각형 글자를 적으면 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음수 부호를 넣어 주고 싶다면 셀 서식에서 0 앞에 하이픈을 넣어 주셔야 음수보호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이제 마이너스 5라고 적으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됩니다.